아이프라브 PT 시리즈 여행용 캐리어를 체험하면서 특히 편리하다고 체감한 대목은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 타입 연결단자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었다. MZ세대 여행객들이 여행하며 지도를 보거나 정보를 검색하는 등 스마트폰을 잘 놓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걸어다니는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이 기능이 무척 유용하게 느껴졌다. 한 가지 불만인 점은 내부에 별도 이동식 충전장치를 따로 장착해야 해 번거로운 면도 있다는 것이다. 아이프라브 여행용 캐리어 외관에는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저장장치 타입 연결 단자가 장착돼 있다. 안혜원 기자, 디자인이 동일한 캐리백은 작은 여행가방이 또 하나 있는 것 같다. 제품 사양에 적힌 무게는 898g인데 실제로 들어보니 생각보다 가벼웠다. 여행용 캐리어 위에 얹을 수 있는 보조 캐리어인 레디백은 뒤판에 신축성 있는 끈이 달려있어 캐리어 봉체와 결합할 수 있다. 캐리어 옆면에는 가방거리가 따로 있다. 여행 중 짐이 늘어 손이 모자라 이동하기 불편했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였다.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은 작은 가방 정도는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듯했다. 하얗고 예쁜 색상을 보자 금방 낫거나 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업체 측은 캐리어 외관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자체 특수 코팅 기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.